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모두행복협동조합의 정선아입니다. 오늘은 유키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먼저 로봇이란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그 태블릿 PC에 깔려져 있는 유키트 어플에 대해서 야, 이제 진행을 해보고, 어, 그 태블릿으로 로봇을 제어한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는 체코어에서 로봇한다는 말에서 이제 어원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로봇하는 노동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 대신에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 그리고 위험한 일 이런 것들을 사람 대신에 할수 있도록 하, 어, 만들어진 기계를 로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봇의 3대 요소는 센서 그리고 이제 동작 그 코딩에 따라서 동작을 하는 그런 프리셋 그리고 어, 움직여지는 액츄에이터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로봇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처음에 이제 1960년대부터는 어, 미국이 로봇 산업을 이제 주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용 로봇이 나오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독일과 일본이 산업용 로봇을 주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90년대에서는 일본을 중심으로 개인 서비스 로봇이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했고요. 을 2000년대부터는 다시 미국 산업이 부활을 하면서 수술로봇, 물류로봇, 군사로봇 등 이제 어 다양한 로봇 기업이 급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어 로봇의 종류를 살펴보시면 일단 크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용 그리고 어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이런 제조용 로봇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서비스용에서도 개인 서비스나 아니면은 전문 서비스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 인간들이 생활을 할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 로봇, 오락 로봇, 교육 로봇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문 서비스용에서는 안내 로봇, 소방 로봇, 의료 로봇 등이 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용 로봇은 이제 1960년대부터 이제 개발되어진 어 용접 로봇, 도장 로봇 이런 어 이제 사, 산업 현장에서 어 쓰이고 있는 그런 다양한 로봇들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로봇의 구조를 살펴보시면요. 로봇은 작동하기 위해서는 하드 하드웨어인 부분이 있고 소프트웨어인 부분이 있어요. 이두 가지의 차이점은 이제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하드, 하드는 딱딱한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딱딱한 어 물체, 만져지는 물체 그래서 센서, 구동부, 제어부, 전원부 이런 어 이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뜻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만질 수 없는 그런 어 기술력을 소프트웨어라고 해요. 그래서 코딩, 소프트웨어 이런 것이 속하고 있습니다. 그 유키트 우리가 만든 어 작은 집계발을다 이제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제작을 한 다음에 어 케이블 선으로 연결을 할때 조금 길이가 짧기 때문에 어 여기 보여지는 가운데 부분 이제 집계발과어이 메인보드 사이에 어그 파란색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놨는데요. 여기에서 가운데에 있는 노란색 연결 부분을 분리시켜서 파란색과 파란색으로만 연결할 수 있도록 짧게 이렇게 변경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어, 어떠한 동작을 우리가 만들 거냐면요. 어, 우리가 이제 사람의 턱을 한번 살펴볼게요. 사람의 턱을 어,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 음식물을 씹는 그런 저작 운동을 할때 위에 있는 위에, 윗턱. 어, 위턱뼈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말을 하거나 음식물을 먹을 때는, 어, 우리가 위턱뼈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아래에 있는 아래턱뼈를 움직여서 우리가 발음을 하거나, 어, 음식물을 씹는 모션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와 동일한, 이제 사람의 그런 턱뼈를 이용해서, 어, 집게발, 집게발을 이제 만드는데요. 입을 여는 모션에서는, 어, 아래 턱뼈가 아래로 내려가는 것처럼 벌려지고 어, 입을 닫는 모션에서는 아래 턱뼈가 다시 위로 올라오면서 어, 물체를 집을 수 있는 이런 모션을 어, 작동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태블릿 PC에서 유비테크 에듀라고 되어 있는 어플이 있어요. 어플을 실행해 주시고요. 어플에서 내 모델로 들어가 주세요. 새 모델을 클릭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어 제작할 모듈 타입을 고르는 건데 로봇을 선택한 다음에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모듈 사진을 준비하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도 다음 버튼을 눌러서 어 사진 촬영으로 내가 만든 집 개발 어 로봇을 사진 찍어주세요. 사진이 촬영된 다음에 사진을 선택해서 모델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던을 누르시면 완료가 됩니다. 이제 유키트와 블루투스로 연결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고유번호가 있는데요. 유키트의 고유번호를 알기 위해서는 그 작은 집 개발 아래에 보시면 일련번호가 적혀있어요. 그 일련번호에서 끝에서 네 자리 끝에서 네 자리가 유키트의 고유 번호가 됩니다. 그 와. 번호를 선택해서 1대1로 페어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어 페어링이 되면은 메인보드 하나랑 그리고 서버모터. 서버모터는 지금 집게발 달려있는 모터가 있어요. 그 모터 한 개랑 어 메인보드 한 개. 이렇게 두 개가 뜨시면 돼요. 한 개, 한 개씩 뜨면은 승인 버튼을 누르시면은 완료가 됩니다. 서보모터가 여러 개 달았다면 서보모터가 이제 그거에 해당하는 번호와 개수를 맞춰서 어 우리가 확인을 <웃음> 하면서 승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다 되셨으면은 이제 우리가 어, 그 태블릿으로 로봇을 제어하는 액션을 해볼 건데요. 이렇게 완료되셨으면 사진 이미지에서 오른쪽에 액션이 있어요. 액션을 선택해 액션을 주시고 어, 새, 액션. 새 액션을 만들어 볼 건데요. 새 액션에서 이 서브모터 노란 색깔을 위로 드래그 손가락으로 클릭한 상태에서 위로 올리면 은 드래그가 됩니다. 드래그가 된 상태에서 어, 각도와 그리고 그 각도로 움직이는 시간을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 초기 초기에 어, 집게발이 열려져 있는 상태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 0도로 0도로 맞춰주시고요. 손가락으로 파란색 부분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 그리고 세세하게 어, 1도, 2도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는 마이너스와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400ms, 400ms는 0.4초예요. 0.4초. 1초가 1000ms 이고요. 그래서 처음에 초기 값은 400ms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동일하게 이제 두 번째 액션을 어, 우리가 첫 번째는, 어, 입이 벌려져 있는 상태로, 어, 먼저 세팅을 해주고, 그리고 두 번째 동작은, 어, 아래 턱 뼈가 올라가는 것처럼 액션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동일한 서버모터를 오른쪽에다가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마이너스 44도, 마이너스 44도를 선택해주세요. 마이너스 44도. 그리고, 어, 길이는 400ms로 동일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또 모터를 더, 드래그 하셔가지고 총네 개의 액션으로 만들어주시는데 처음에는 0도, 두 번째는 마이너스 44도 그리고 세 번째도 마이너스 44도인데 그 동일한 각도에서 2000ms, 2000ms로 동일하게 대기, 대기 시간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먼저 두 번째는 다무는, 집게발이 다무는 동작을 하고 2초 동안 집게발을 닫고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에 다시 초기 값 0도로 만들어주시고 이 여기에서는 다시 집게발이 열리는 동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총네가지의 액션을 설정해서 어, 완료를 시키면 됩니다 어, 다되셨으면 이제 오른쪽 위에 보시면 체크 표시가 되어 있어요 어, 원하는 동작을 선택하세요 이거는 이제 어, 아이콘을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아이콘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어, 이 동작의 이름 작성을 해주시는데 한국말로는 작성이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그립이라고 써줄게요. 잡는 동작으로 그립이라고 써주시고 그리고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이 승인을 눌러서 성공적으로 어 이렇게 되고요.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 세모 버튼으로 한번 눌러서 작동시켜 보세요. 그러면 은집게발이 어, 닫히는, 닫혔다가 다시 열리는 모션을 할수 있습니다. 네. 네. 다시 오셨으면은, 어, 여기 좌측 위에 상단을 보시면은, 이렇게 다시 뒤로 가기 버튼이 있어요.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시고, 다시 초기 화면으로 돌아오시면은, 어, 새 액션 옆에 그립이라고 되어 있는 내가 만든 액션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클릭했을 때 동일하게 그 액션을 기억하고 동작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두 번째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이번에는 코딩을 해볼 거예요.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구글의 블록리 기반으로 되어 있는 블록 코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처음에는 시작하려면 실행을 클릭하는 블록이 초기 블록으로 제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어 여기 이동 탭에 있는 이동 탭을 누르시면은 우리가 아까 만들었었던 그립이라는 액션을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 그립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립을 어 여기에다가 이제 한번 끌어놔 보세요. 시작을 하려면 실행을 클릭하십시오. 밑에 그립을 불러와주세요. 그립을 불러와주시고 한번 실행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이제 어이 각도에 대한 거 말고 어휠 모드로 돌아가게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각도로 되어 있는 거고 집게발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서버거든요. 서버 모터를 어휠 모드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휠 모드로 자휠 모드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집계발을 이제 분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그 검은 색깔의 서보모터만 한번 어 빠질 수 있도록 한번 분리를 해주세요. 분리를 하셔서 네서보모터를 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 집계발에 있는 서보모터를 분리를 해주시고요. 서보모터를어 우리 전원 스위치가 있는 쪽으로 여기다가 달아주세요. 여기다가 달아주시고 이 네모 모양 네 바깥으로 위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꽂아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지금 이쪽 부분에 선 연결이 되어 있을 텐데 이쪽, 연, 이쪽 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반대편으로 옮겨주세요 그래서 어,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케이블 선을 왼쪽에다가 옮겨주세요 왼쪽으로 자, 휠 모드 서버모터를 이제 설정을 해볼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각도를 조절을 해서 0도에서 마이너스 44도로 이렇게 움직이는, 어, 모드로 우리가 어, 설정을 해, 해서 움직여봤는데요. 이번에는 이 서버모터를 360도로 계속 바퀴처럼 회전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주세요. 다시, 다시 프로그램에서. 어, 이동 탭에 있는 이동 탭에 있는 서버 360도 회전 블럭을 가져와주세요. 그 아이디 방향 속도 여기 부분을 어, 클릭해주세요. 손가락으로 클릭을 해주시면 현재 휠 모드 서버가 없습니다. 추가하시겠습니까? 라는 어, 문구가 뜨면서 서버 모드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서버 모드를 설정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설치 시작을 눌러주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버, 모, 서버 모터를 손가락으로 드래그해서 휠 모드로 이동, 어, 이동을 시켜주세요. 각도 모드에서 휠 모드로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체크박스를 체크 버튼을 눌러서 휠 모드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승인을 시고 이 아이디 방향 속도 여기 버튼을 다시 한번 누르시면은 이제 회전 모드로 우리가 어떠한 방향 어떠한 방향으로 그리고 속도는 어떻게 움직일 어, 어떤 속도로 움직이게 할 것인지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오른쪽 위에 이 버튼을 눌러서 어,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멈춤 이런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기울기 센서, 핸드 어 태블릿의 기울기 센서를 이용해서 우리가 모터를 제어해 볼 거예요 이렇게 이제 코딩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 코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계속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 동작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언제까지 반복하냐면 어 이제 배터리가 거의 다 소진이 되었을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는 동작이에요 어, 만약에, 한, 어, 태블릿이 앞으로, 앞으로, 위로 회전이 되었다면 서브모터가 시계방향으로, 어, 보통 속도로 움직이게 할, 하도록 코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위로 회전이 안 되었다면 아래로 회전이 되었는지 또 어, 센서가 감지를 하는 거예요. 센서가. 위로 회전이 안 되었으면은 아래로 회전이 되었는지 또 감지를 하는 거예요. 그때 아래로 회전이 되었다면 이번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보통 속도로 움직이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위로 회전이 안 되고 아래로 회전이 둘다안 됐다면 그러면은 모터를 모터를 멈추는 동작을 코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거 색깔은 색깔에 따라서 내가 불러오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라색깔은 컨트롤이라는 탭에 있고요. 그리고 위로 회전하는 것은 이벤트 블록의 이벤트 탭에 들어가 있어요. 이벤트 탭을 누르시면 은전 어 핸드폰이나 태블릿을 회전했을 때 감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버모터 회전하는 것은 이동 이동 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회전을 했을 때, 아래로 회전을 했을 때 그리고 둘다 아닐 때라면 모터가 멈추는 코딩을 완성시켜 주시면 됩니다. 어, 앞으로 회전을 했을 때 나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게 하고 싶다 하면 은 방향을 바꾸셔도 돼요. 방향은 내가 위로 회전했을 때 어떠한 방향으로 돌아가게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속도로 돌아가게 할 것인지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모터가 여러, 개, 여러 개가 지금 어 이제 연결이 되었다면 그 모터의 번호를 선택을 해주시면 그 모터가 돌아가게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네, 어잘 돌아가고 있네요. 네. 여기에다가 이제 블록을 연결하면은 더잘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어네잘 하셨어요 네. 혹시 집 개발 지금 뗀것 중에서 어, 서버 모터를 돌릴 때 돌아갈 수 있는 블록을 한번 연결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예쁘게 잘 돌아가는 모습을 더잘볼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휠 모드로 변경을 해서 두 개의 서버 모터를 연결을 하시면 바퀴를 달아서, 어, 움직이게 할 수가 있어요. 자동차 바퀴처럼. 서버모터를 이제 두 개를 휠 모드로 변경을 해서, 어, 위로 회전을, 위로 회전을 시켰을 때, 왼쪽에 있는 서버모터와 오른쪽에 있는 서버모터가 앞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방향을, 어, 왼쪽, 왼쪽은 뭐 시계방향으로 돌 때, 오른쪽 모터는 반시계방향으로 돌면은, 이제 앞으로 가게 하는 그런 동작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후진을 하게 되면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면은 어 그렇게 주행 모드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미션 완성입니다 다 했습니다 네네네 액션과 지금 프로그램을 다한 번씩 해봤고 이번에는 컨트롤러로 들어가 주세요 컨트롤러는 보시면은 아이콘이 그 게임 조종기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조종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설정 버튼을 눌러서 리모컨을 선, 설정하는 거예요. 설정 버튼을 누르시고, 세 개의 컨트롤러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위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허버모터가 휠 모드로 되어 있고, 그리고 두 개의 휠 모드, 두 개의 휠 모드가 어, 바퀴처럼 이제 자동차처럼 움직이게 할수 있는 모드예요. 그래서 어, 이거는 두 개의 휠 모드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어, 아래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휠 모드, 한 개의 휠 모드로 우리가 지금 기울기를 통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게 할지 이렇게 액션을 했던 것처럼 이것도 위로 올렸을 때 뭐 시계방향 아래로 어 내렸을 때 반시계방향 뭐 이런 식으로 어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각도를 위한 어한 개의 각도 모드로 되어 있는 것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두 번째 거어 세로로 세워져 있는 한 개의 휠 모드를 가져오실게요. 한 개의 휠 모드를 가져오셔서 손가락으로 드래그해서 바탕화면으로 끌어오세요. 한 개의 휠 모드를 바탕화면으로 끌어오시고요. 컨트롤러를 버튼을 클릭하면 어, 모터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모터를 선택하고 슬라이드 바가 위로 올렸을 때 위로 올렸을 때의 회전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위로 올렸을 때 회전 방향 내가 시계 방향으로 할지 반시계 방향으로 할지 위로 올렸을 때 어떠한 방향으로 돌아가게 할 것인지를 선택해 주시고 승인해 주시면 설정이 완료됩니다. 설정을 완료하신 다음에 이 체크 박스를 선택해서 어, 클릭을 해서 저장을 하시면 완료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위로 올리고 아래로 내리고 하는 동작으로 모터를 돌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응용해서 이제 다양한 액션으로 어, 모터가 지금 총 4개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 모터를 이제 여러 개를 달아서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서버 모터를 두 개를 달았다면 이런 식으로 두 어, 개의 슬라이드 바를 가져오셔서 하나는 휠 모드, 하나는 각도 모드 이렇게 또 제어를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동그란 모양의 어, 이런 휠 모드, 이휠이휠 모드. 이휠 모드까지 가져오시면은 이런 재미있는 경기를 진행,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네네 네. 선생님 이거 교재도 따로 파나요? 아, 교재 그 제가 어, PDF 파일을 보내 드릴게요. 제가 안 그래도 선생님께 보내드리려고 했거든요 12차시로 되어있는 PDF 예. 파일을 네, 선생님 그 이메일 주소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유키트를 가지고 작은 집 개발을 만들어봤는데 이 각도 모드를 활용해서 설정을 해서 우리가 어, 입을 닫고 벌리는 그런 집계발 액션을 해봤고요. 그리고 휠 모드로 설정을 해서 태블릿의 기울기 센서를 활용해서 우리가 시계 방향이나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그런 코딩도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러를 활용해서 또 작동시키는 것까지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